사랑해 리콘 고어 어우 더 빨리 와리코안돼 같이 자자라고 같이 자자, 같이 자자. 네. 왜 이렇게 더워우더 아, 더워? 더워? <웃음> 지 아 어떡해 응 좋아? 이렇게 표정? 하 왜? 왜? 왜? 저기, 어떻다아 그루고, 왓 시럽, 왓래, 이케아, 이케이아 이케아, 이이아이고 왓래, 이다 고동만파이팅고동만고동만 어? 나, n c o 미 a r e v i s 마세요. 늘만 l 여기? 안녕 하세요 서 에? 난 이제 또레이 시간에 이카이가 시죠야. 온도. 어쩐지. 에? 그렇게 이왕한테시안녕요 박서준입니다. 진짜 네히트만지 그렇지. 코니그 아주 콜레스테롤이 오예요 소리 코코를 커트시 케 타면 봤어 자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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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야동 보자 숨듣기 뭐광지냐왜 어떻게? 있지. 그런데 아티시기 샤워 실하가人でなんか色좀考えましたずっと最近話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뭐 말아요. 자기는 쏜쏜知ってます 입구가. 데데 하셨어. 야 아닌가? 왜? 아닌가? <웃음> 아닌가? <웃음> 아, 아닌가? 그래, 혼자 가족이 인데 아닌가? <웃음> 왜? 나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이야야 저기 이야기해줬어이야짱이주짱니가아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니야아이야 아니 야 아니, 야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니야 짱이야. 아이야 짱이야. 야겠다야이야야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짱야 ええ一人でシャワーしながら一人じゃないのなんか最近韓国も私行かないでしたいろいろなそんながありますがでなんか最近最近これも本当にもうこれこれ切って間違えてるか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は八番これは私これ個人的な考えで<笑><笑><笑><笑><笑> なんかシキング는本当にクリこ를사랑하는것 같아요. 네요. 本当사랑하지왜ク요 음, um, 그렇구 김경식과 난이 난데 뭐좀 이해해 주시더요そして今度 私가 なんかめちゃいいとはじゃないです けど, それでも これ가 이쪽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웃음> 아니 저조다야 아니 혼또 요다 지금 야돈 보좌 또 하나 요다가나 쌓이네 아니 왜 혼또 사랑해 갑자기 말하고 싶으면 혼또 어떻게 혼또 사랑해거오 저기. 또왜혼 혼또 어떻 사랑해? 아.. 유니? 나 사실 타이잖아타이은타이인데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고. 응? 난짜 나지마. 나 사실 시동이 아니 아니, 사랑해? 응 왜? 왜?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은? 진짜? 응 다행히 아니, 갑자기 갑자기 나이가 나이가 다이야 나이가 다행이냐? 나이가 다 그렇고. 힘들 노래 시다이 피자 먹고 싶다 そんなに急に思いましたしなぜなら私彼女のかがさらげようと思ってうざいことを私にされました人がウェルってそんな考えかなぁ私ねそれでもくるこれをさらないからめんごなさいあいこラメンナサイあいこいらっしゃいラメンナサイさらいくのさらにお客さんね<笑> <アイゴ、ラメンなさい。笑> <アイゴ>、<笑> 私本当にさらないの? I'm going to go to the house. My sister,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m 안녕. i n g t 안녕. o to the h o u e w i n e w a t e o i t e h e e e o o e e Three, two, one. 재연이도 와아 아이고 뜻께それで사はいさら本本さら本本さらさら本いいん